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헤어지는 순간에는요 감정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그 감정의 연장선에서는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약간만 내가 감정이 차분해지면 그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상대에 대한 감정이 완벽히 정리된 게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 카톡 푸사를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별을 통보한 사람들은 요 내가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내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기 위해서 카톡 푸사를 바꾸거나 내리거나 혹은 상태 메시지를 바꾸는 행동들을 하시는데요 그래야 내 상대가 내 정확한 의사를 알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럴 거고요 이제 헤어졌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럴 거예요 물론 이제 정말 단 1%의 가능성도 없이 내 상대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됐고요. 그 사람을 다시는 받아일 생각이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그게 분명 상대를 아프게 하는 것은 맞지만 진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런 의도로 했을 거니까요. 당연히 내 상대는 아주 뼈저리게 아픈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대는 내가 마음을 완전히 접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는 분명 나는 감정이 아주 격해서 내 상대를 정리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던 게 맞는데 이후에 나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게 되면요. 상대가 그리워지거나 미안해지는 마음이 커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종종 내 이별 통보를 내 스스로 후회하면서 상대에게 다가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미 푸사도 내리고 바꿨어요. 그러면 내 상대방은 요 그게 이별의 의미를 담은 변화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커플 사진이었던 어떤 사진이었던 간에 그런 상태를 보고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내 변화에 의해서 내 상대방도 요 그런 변화에 대한 변화를 시도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 요 나중에 내가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싶어도 나는 이미 상대방의 마음을 짓밟아 놨거든요 그 이후에 내가 푸사를 긍정적인 걸로 올렸을 때내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표현했을 때 분명 나는 다가서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그런 내 행동을 믿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나도 짓밟힌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가 분명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했지만 내가 푸사를 내리거나 변경한 걸로 인해서 내 상대방도 같은 반응을 보여왔거든요. 그걸 보고 나도 내 상대방의 마음을 대충 미루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접근도 하기 전에 체념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이별 통보를 당했을 때도요. 아직 나는 내 상대방에게 미련이 남고 그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요. 투사를 바꾸거나 내리지 말아야겠죠. 이별 통보를 당했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나도 욱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너에게 미련을 접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을 할수 있죠. 또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의지를 다지려고 하실 거고요. 그런데 내 상대방이 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이 변해서 나한테 다가오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제는 너한테 마음을 완전히 접었어. 내 마음은 싹다 정리가 됐어. 이러한 푸사를 올리게 된다면 내 상대방도요. 내가 마음 정리를 확실히 끝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체념하면서 나에게 다가올 마음을 아예 접어버릴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프사를 바꿔서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는 방법을 써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요 상대방이 나를 차단하고요 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어떠한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렇게라도 해서 상대방과의 접촉을 시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쓰실 수는 있는데요 이별 직후에 아직 그런 상황은 안 왔어요 근데 그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물론 상대의 질투심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가 이미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이렇게 프사를 바꾸거나 내려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요 나도 그 이후에는요 내가 혹시 프사를 내리거나 바꿔서 그가 나한테 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마음을 접었나?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결국 서로가 서로를 헷갈리게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 차단이나 언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이별을 통보하고 통보 받았더라도 요내 마음의 정리가 완전히 끝난 게 확인되지 않았다면 쉽사리 뭔가를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1분 1초가 달라진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잘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이별을 하고 나면 아주 굵직하고 의미 깊은 행동들을 행한단 말이죠 내가 오히려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건 상대방에게 의미부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건데 굳이 나를 내 스스로 벼랑으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거든요 내 선택의 폭을 일부러 좁혀갈 필요는 없다고요 만약에 이별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동안 내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그리고 그게 확실해지는 것 같다면 그때는 프사를 바꾸고 차단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어쩌면 그때까지는요 나도 그렇고요 상대방도 그렇고 약간의 여지를 주는 행동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던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힘들게 자기 마음을 다 정리했는데 그때 다가서서 힘드는 것보다는 덜 힘들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확실하다고 내 마음에서 판단한 것은요 가장 부정확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별을 하는 순간에 내가 정말 확실하다면 상대를 매몰차게 아프게 만들면서 정리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했던 것 같은데 번복하는 게 자꾸 마음을 변경하는 게 너지를 그냥 남겨놓는 것보다 더 나쁜 걸 수도 있다고요 나도 후회할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무조건 프사를 변경하거나 내리는 일을 하지 말고 차단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는 사실 여러분들이 결정할 몫일 거예요 그건 자유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별 상황을 맞이해서 그 격한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을 분출하기 위한 행동으로 하시는 거라면요 섣불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서 그때 푸사를 바꾸든 차단을 하든 언팔을 하든 늦지 않는다고요 그때는 그 마음으로 쭉 한결같은 행동을 하면 되니까요 가끔은 이런 푸사의 변경과 SNS의 차단 등이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런 마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그 격한 이별 후의 감정 상태일 때는요 나도 사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고요 혹은 너무 간절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내가 편승해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가끔은 잠깐 멈춰보는 거 그렇게 우리 사이에 숨을 한번 골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별하기 전에도 그랬고요 이별할 때도 그랬어요 내가 어떤 감정이 격해져서 그 감정들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둘 사이가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이번에 만큼은 내가 확실치 않다면 내가 또 후회할 거라면 그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잠깐 한번 멈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덜 아프고요 후회도 적어질 거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